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겹받침, 기억시옷, 니은치읕, 니은히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기억시옷, 니은치읃, 니은히이 사용된 단어는 전부 앞에 있는 자음인 기억과 니은으로만 발음이 되는 겹받침 단어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같이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모너너삭삭 안타 안타 언타 언타 이언타 뛰언타 많다, 많다. 끊다, 끊다. 귀찮다, 귀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 모, 너. 덕4 안다 안다 언다 언다, 끼 언다, 끼 언다, 많다, 많다, 끊다. 끈타 귀, 찬, 타, 귀, 찬, 타. 괜찮, 타, 괜찮다. 지금까지 겹받침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발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